깨달음에 이르는 열 가지 가정, 시무도, 강릉 동명사 벽화입니다. 모구, 소를 길들이다. 채찍과 곱비를 늘떼 놓지 않으면 멋대로 댓글 세계로 들어갈까봐. 잘 길들어 순화되면 고삐잡지 않아도 스스로 사람을 따르네. 시무도에서 서는 본래 면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진성인 본성을 찾는 것은 마치 광활하게 우거진 숲을 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다. 그만큼 본심을 찾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임을 암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 목운은 소를 먹여서 기른다는 뜻이 아니라 소를 자연스럽게 놓아두어도 저절로 가야할 길을 알아서 갈수 있도록 길들이는 모습이다. 그래서 등장하는 동자승에게는 고삐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만큼 수행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엇인지 제법 많이 알아 들어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소를 길들이지 아니하면 천방지축이 되어 진흙탕 길이나 가시덤불로 들어갈지도 모를 일이니 이는 곧 빠져나오기 어려운 삼도구 유혹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난 정도가 된다면 굳이 콧두레를 깨어서 고삐를 손에 쥐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길잘 들여진 소는 소도 편하고 나도 또한 편한 것이다. 그러기에 수행자는 본성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이 소가 어떤 진흙탕, 어떤 삼독과 욕 속에 빠질지 모른다. 비를 잘 들이면서도 점잖아 질 것이다. 그 때에는 콧비를 풀어줘도 주인을 잘 따를 것이다. 이는 곧 삼도구 애착에서 벗어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으로 곧 보임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서 선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보임이란 선종에서 깨달은 뒤에 더욱 또 갈고 닦는 수행법을 말하는 것이다. 부, 불교 해탈 방법은 단번에 궁극적인 본성을 깨닫는 도노와 점차적인 수행의 단계를 거쳐 오랜 기간의 수행 끝에 부처가 되는 점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특히 선종은 도노와 점수 가운데 도노를 더 중요시 여기는 면이 있다. 하여튼. 보임이 안성되어야 본격적인 중생교화의 길로 나설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강릉동명사백화 시무도 소를 길들이다 였습니다. 다음은 영주흑석사백화 시무도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옴 입니다.